와이프가 좀 밥먹어야죠 저는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먹어볼게요 그래, 너무 어려운데 야, 그래도 소고기 한번 먹고 죽어야죠 뭐됐다 그래. <웃음> <웃음> 삼겹살에 김치여 부어서. 저도요 같아요 커피요. m e r i c a n a m e r i c 진짜 저는 하루에 한 잔씩 아메리 r i c a n American. American. a m 어 r i c a n American. American. a m e r 육회비빔밥에다가 반찬 제육볶음하고 그 국물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에요 전 간장게장이요 아, 저, 정우가 해주는 김치볶음밥 오우 맛있지 맛있어? 제가 만든 김치볶음밥이요 정우가 유통기한 안지난 비빔밥이요 간장게장이요 비빔이이 끊어졌는데 유통기한 지났어요 지 <목소리> 세상에 웬만 마지막 으로 먹고 싶은 음식 집밥이요. 어, 구체적인 메뉴가 있을까요? 고기요. 됐습니다. <웃음> <웃음> 나는 떡볶이. 저는 365일 떡볶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두개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큐버전은 일단 엄마가 해주는 집밥 이요 집밥 <웃음>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전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요 아, 예능버전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부담되는데 아왜 부담되요 <웃음> 최채형이 전달해달래요 예능버전은 고슬아이스크림 바나나 스플리시고 다큐버전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래요 그리고 군대라서 휴대폰 내기 전에 미리 질문을 받아서 답을 했다고 좀 전해달래요. 관종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아. 네. 나이스니다 나이스입니다. 네. 엄마의 된장찌개요. 감사합니다. 수고습니다나이스입니 고맙습니다. 내일 세나한다면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은 포켓몬. <웃음> 아 어떻게 하다뭐였 플래시지. 오셨다. 급한 <웃음> <끝판> 대장. 둘리 합이 84. 둘리 합이 80. 아이 그림은 뭐, 처음이네요 저뭐 먹고 싶다고 했어? 포 kim <웃음> 라면. 아? 네? 어떤 라면이죠? 라면은 다 맛있잖아요. 라면은 진짜 맛있나? <웃음> 이거 뭐야? 도 다큐 예능 어. 닭도리탕. 아저 닭도리탕 좋아하거든요 아 식당? 카레 저기 카레 아, 아 직접 해드시는데? 예예 예 카레 뭐 그냥 할줄 알아요 <웃음> 엄마는 왜 개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 엄마는 왜 개인? 저는 뭔데? 저는 소고기요 아 소고기 어떤 부위? 꽃등심이요 캠프 때 저희가 비처 전달못 드렸었는데 아나 와이닝 그게 뭐야?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나카차파음음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이 설명해 줘. 마이 마이 요 같이... 마이 요이이 아, 아, 아, 가루 아, 네. 네. 가루랑 치즈랑 햄이랑 넣어 가지고 섞어서 약간 부침개, 한국식으로 하면 부침개처럼 먹는 음식이래요. 음, 약간 타코 형식인가요? 디이 타코 형식뭐예 마케사디야, 그 마케사디야, 마케사디야, 마마케야 마케사디야. 근데 되게 부드럽고 맛있대요. 세상에 놀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은 다큐로 가요? 두개다 음.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짜파게티에 갓김치. 예, 네. 짜파게티 갓김치. 고맙습니다. 저... 고맙습니다.